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998회 복귀 방송을 하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 복귀 방송도 어,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을 시간이 너무 길으면 좀 지루해하시잖아요. 어, 1그룹에서는... 2월수 20이 나왔고요. 이웃수에서 13, 17, 45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이 그룹에서는 어, 보너스 불한 개만 딸랑 나왔어요. 이렇고 2중복과 3중복은 어, 대상수가 한 개밖에 안 되지만 어, 이거 다 전멸했습니다. 어, 3그룹은 어, 18하고 42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어, 특이 패턴입니다. 어, 이게 퐁당퐁당 출연속을 올라왔는데요. 어, 이건 이제 대상수가 4수니까 이거는 어, 길게 가면 13연속 내지 14연속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죠. 예, 지난주에 출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멸을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거였는데 어, 41이 나왔습니다 보너스 불이 나왔어요 어, 우측도 마찬가지고요 어, 여기는 어, 유형이 아주 비슷하죠 그래서 어, 두 그룹이 모두 어,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회차에서도 어, 여기는 다시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다음은 어, 용지 분석입니다 세개 어, 그룹을 가져왔는데요 어, 여기는 오 세로 라인이죠. 오연멸, 칠연멸이 딱한번 있었는데 현재 오연멸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하시기가 임박해 있었는데 여기는 전멸을 했습니다. 전멸을 해서 이연멸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다음 이차에서도 여기는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6연멸 중이었죠. 신기록 중이었어요. 오연멸이 지금까지 한 번밖에 없었는데 아, 유견멸이라 신기록 중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 17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연멸. 역시 신기록 중이었죠. 사연멸, 사연멸이 딱두번 있었는데, 사연멸 신기록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어, 17하고, 18하고, 또, 보너스 볼 42라고, 또, 42, 이렇게 4개가 나왔습니다. 4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세 그룹의 중복수, 여기를 우선 먼저 살펴보시라고 랬죠 중복수. 5, 17, 19, 25, 26, 33. 여기서는 중복수에서는 17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용지 분석 두 번째입니다. 불주변수죠. 불주변수 대상수가 몇개안 되고 가지런히 잘 정리가 돼 있어서 그래서 올려드렸습니다. 부치변수는트연비도가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렸죠. 어, 여기서는 보너스 볼 40이라고, 실당번 42하고 두 개가 나왔습니다. 어, 다음은 어, 관심그룹, 세 그룹을 가져 나왔는데요. 어, 여기서는 어, 첫 번째 그룹에서는 45가 나왔고요. 두 번째 그룹에서는 17번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그룹에서는 역시 17번이 출했습니다. 그래서 어, 세 그룹이 모두 출했네요. 그렇죠? 다음은 어, 주말에 올려드린 자료 복귀입니다. 어, 필출 내수 복귀입니다. 어, 여기서는 7, 12, 14, 35로 올려드렸는데 어, 여긴 전멸을 했습니다. 전멸을 했고 예, 원본은 7, 9, 12, 14, 17, 35였죠. 여기에서 리수를 네 뽑았는데 어, 오류가 났습니다. 어, 원본에서는 17번이 나왔죠. 17번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어, 별난 카페 자료상 흠결이 전혀 없는 수 모음 묶기입니다. 어, 대상수가 다섯 수나 됐는데 어, 이게 또 전멸을 했어요. 그래서, 어, 현재 2주째 연속 전멸 중이었는데 2연멸 중이었는데 3연멸이 됐습니다. 어, 전멸했어요. 어, 3연멸이 최근 들어서 좀 어, 3연멸되는 경우가 잦아지네요. 지금 지금까지 3연멸이 4번 있었는데 이복귀를 시작한 이후로 4번 있었는데 어, 최근 들어서 3연멸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어,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이번 주 전멸을 해서 이제 3연멸이 됐으니까 다음 주는 어, 필출할 거라고 봐집니다. 4연멸을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다음은 필출 3스크롭 복귀입니다. 어, 로또헌터 사이트에 올려드린 거죠. 올, 올라온 자료들이죠. 음, 먼저 라이님 자료 복귀입니다. 어, 라인님께서 연구실에 두 그룹을 올려주셨는데요. 어, 하나는 12, 2 3 37, 여기는 9, 27, 40이었는데, 어, 지난주 전멸을 했습니다. 어, 여기 라인님 자료에서이별난 어, 카페 자료하고 비교해보면, 이 23이 상당히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별난 카페도 23은 나올 거라고 이렇게 봤었어요. 아, 그렇겠고 여기서는 9, 27, 40에서 요40 40이 어, 별난카페 자료 상으로 어, 이게 상당히 필출그룹에 여기저기 좀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전멸을 했어요 어, 라인 자료가 상당히 그 적중률이 높은데 어, 지난주에 전멸 했습니다 다음은 어, 해가뜨고님 어, 자료 복귀입니다 해가뜨고님이 어, 2 끝수와 7 끝수에서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22, 22, 27, 37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어, 이게 전멸했습니다. 어, 끝수는 적중을 하셨죠. 2 끝수에서는, 어, 42가 출혈 했고요. 어, 7 끝수에서는 17이 출혈 했죠. 그래서, 끝수까지는 적중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뽑아 오시는데, 이렇게, 여기에서 오류가 났습니다.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어요. 이 루또헌터는 필출 3수 클럽이기 때문에, 여기는 세수 이내로, 이내인 자료들만 올려,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지난주에 다섯 수를 올려주셨는데, 이거를 압축을 해서, 어, 세수로 압축을 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물론 어, 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22, 22 이렇게 한 그룹, 27, 37 이렇게 한 그룹으로 올려주신 것 같기도 해요. 뭐냐면 이걸 두번 올리실 거로 그냥 한한 한 번에 이렇게 두 그룹으로 올려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걸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어, 이거를 보시는 어, 어, 회원들께서는 이걸 다섯 수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요거 한 그룹, 요거 한 그룹은 한 지면에다 올리시지 말고, 22, 22 따로, 27, 37 따로 이렇게 올려시면, 그 회원들이 좀 헷갈림이 덜할것 같습니다. 헷갈리질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 헌터 자료입니다. 벨라카페죠. 헌터 제 자료입니다. 음, 역시 저도 두개 그룹을 올렸는데요. 어, 일반 분석실에 한 그룹, 어, 또 필출 3수, 어, 그 뭐냐면 어, 헌터 연구실에 한 그룹, 이렇게 해서 두개 그룹을 올려드렸어요. 어, 일반 분석실에는 30, 40위로 올려드렸고요. 이 원본은 30, 12, 28, 41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보너스 볼한 개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연구실에 올린 자료는 오류가 났습니다 26, 27, 4 4로 올려드렸는데 여기서 안 나오고 원본에서는 17하고 45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이삼수는 실패했습니다. 필수 3수 보면 되는데요. 원본에서는 두 개가 나왔고요. 어, 이상으로 어, 998회 복귀를 마치겠습니다. 어, 내일은 일요일 날은 대분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주부터는 어, 토, 일, 월, 화, 수, 목, 금 매일매일 한 가지 유형씩 어, 자료를 올려드려서 간단하게 짧고 간단하게 올려서 어, 집중적으로 보실 수 시청하실 수 있도록 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복귀 자료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